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보고싶다고요? 알겠어요 잠깐 오늘의 게스트는 이미 지금 와있습니다 잘생긴 녀석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전 아이돌 출신이자 지금은 현지 공연을 주로 하는 또 뮤지컬 배우 진태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웃음> 네아 <웃음> 오늘의 시간은 제 팬분들이 네. 너무 많이 기다렸어 음.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컨텐츠를 시작한 게또 여성 팬분들 여성 팬분들 타겟을 노리고 <웃음> 이컨텐츠를 네.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데 네. 1편이 이도진 친구 이도진 아, 했고 네. 지금 2편이 이제 진태환인데 근데 그두 사람의 네. 특징 알아요? 김준수를 <웃음> 잘 따라한다! 아 근데 그분은 <웃음> 목소리 자체도 그냥 아, 완전 그치, 그치. 똑같던데? 근데 한마디 해도 돼? <웃음> 왜 배우 컨셉이야? <웃음> 빡치게 돼아예또 <웃음> 컨셉 맞춰야 될거 같아가지고 텐션이 아니, 내가 텐... 하는 태화가 아니라서 좀그다구밖에 올리... 못해? 좀 올릴게요 <웃음> <웃음> 아 뭔가 이게 안 들리네 앞에 나왔던 어. 이도진 좀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도진 그 친구가 엄청난 텐션을 보여줬어 아, 엄청난 텐션을 보여줬어? 어. 장난 아니었어 내가 막 밀리더라고 아 형이면 믿을 정도로. 어, 어. 근데 태우하는 네. 그에 못지않다. <웃음> 제가 아직 오늘 일어나서 어. 한끼 도안 먹었어요. 아못 먹어서 그런가? 네. 자, 도시락입니 어? 뭐야? 다이아 님께서 보내주신. 자, <목소리> 어정 진짜 침나왔다딱 맞춰서 오셨네. <목소리>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잘생긴 녀석들 두 번째 데스 진태화의 프로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범생 진태화 사진 이거 왜이 사진이에요? 1988년 1월 1일생 저게 등, 등록만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자 대한민국의 가수 뮤지컬 배우이다 그때 배틀신화 했던 게몇 년도지 지금부터? 그게 2005년도니까 15년도 2005년도? 2005년도? 15년 전? 네, 네. 밑에부터 가야 되네 앨범 배틀 일집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3집의 스텝 바이 스텝 맞죠? 스텝 바이 스텝을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3집까지 하고 네 최근에 네. 이제 배틀다 같이 해서 한명 빼고 아 맞아요 네. 한분 너목보, 빼고. 너목보에서 응. 한번 나온 적이 너목보에서 있었어요 나와서 네. 또 이슈 됐었잖아요 그때 응. 그때 하필 또 축구가 한국 한일전 축구가 있었어가지고 겹쳤어? 네 <웃음> 겹쳤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자, 그러면 다음 과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영상이야? 다음은요, 와, 뭐야! 아, 영상이야? 다음은요, 와, 뭐야! 하하하하! 오, 외모... <웃음> 어, 나 이거 첫 번째 경연 때인데? 이때 4위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1위 했어요. <웃음> 이게 조금씩 넘겨볼게요. 말해라는.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 많아요. 어, 기현이. 예, 네, 이 노래 좋아하는 분급 많아요. 이 친구가 조만간 출연할 겁니다, <웃음> 여러분. c o m 아, 이렇게 수... 일부러. 이게 그거예요. 이거부터가 이게 지, 제일 인기 많았죠? 이때가 그래도 고중 분들이 좀 많이 음... 알아봤죠. <웃음> 일 마지막입니다. 화려해. <웃음> 정필 <정리로> 뭐야? <웃음> <저야. 정리로 유지컬을 웃음> 자 뮤지컬! 아 이거. 큰 작품으로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뮤지컬 배우로 데뷔죠. 아, 배우 제죠 같은 무대에 올렸다는것만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내로 <아니라> 헤어라고 많이 <웃음> 나는데개가잊혀네 <나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미쳐졌네. 웃음> 저를 잊기 <웃음> 하는 영상인데요. 저 여자분 이쁘다 약간 이렇게 뜨기하는 영상인데요. 어. 받침을 잘 못하는. 아, 음. 아이고, 오. 이거 또 군대 군대 안에 있던 건데 이거는. 또 경찰 네. 의경 도 출신. 섹시해. 십년 <웃음> 만에. 아, 아, 아 이게, 이게 너무 배틀. 배틀. 이게 너무 웃고 <웃음> <많이 기대해> <웃음> 마이클 진슨 <찐슨> 뭐야. <웃음> 이게 처음에 누가 먼저 이걸 하자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휘찬이라는 멤버가 음. 지금은 이제. 빵집을 해요. 아. 네. 빵집을 하는데 가잖아요. 빵집을. 아, 그러면가면은 그래. 아, 태오파는 활동하고 있는데 오빠는 뭐 아. 한국, 한국에서 활동하실 생각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이제 좀 팬분들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아, 그 친구가 아. 이번 응. 너무 고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응. 멤버 피찬이가 하 명씩 다 연락을 그래서. 해서 형 혹시 같이 나와줄 수 있어? 나와줄 아. 수 있어? 응. 진실의 무대 때만 나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웃음> <웃음> 연습 엄청 했을 것 같아 제가 다기억을는 거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다 가르치고 하느라고 진짜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에이 네. 에이 자 여기까지 잘 같습니다. 봤습니다 요새 뮤지컬 하는 것 중에 네. 이게 또 지금 드라큘라 하고 있잖아요 드라큘라 얘기 좀 해야 할것 아 네. 같은데 진태화 가는 조나단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못 모르고 그냥 저만의 분석이 없이 음. 로버트처럼 움직였었거든요. 음. 정해진 데로. 음. 준수왕한테도 그때 당시에 형이 음. 음. 격려도 해주면서 음. 음. 이렇게 장난반, 진난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 야, 너는 내가 뮤지컬 인생에서 틀렸던 횟수만큼 <웃음> 이번에 다 틀렸어. 틀린...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 얘기 되었던것 같아. <웃음> 아, 그래가지고. 내 뮤지컬 인생에서, <웃음> 인생에서 틀어놓 만큼 이 작품 장품 하나에서 다 틀리고 있구나. 틀리고 있구나. 이게 블랙아웃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뮤지컬 배우들이 신기한 게 항상 그거를 어떻게 끌고 나간다는 건데 좀 본인의 에피소드 하나만. 이번에 아니에요. 저번 시즌 때 하다가 이게 또. 이게 사전에 뭔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 네, 제가 원래 계십니까 뭐 아무도 안 계신가 하고 나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요. 네,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요. 아. 제가 이사를 들어가거든요. 아. 이 상태로 회전 문대가 돌거든요. 이렇게 아. 들어가는 도중에 이게 닫히는 거예요. 제가 안 들어갔는데. 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도중에. 어. 그래서 저 진짜 여기 끼었으면은. 어. 어, 어, 어. 되게... <웃음> 빠졌다가 들어왔거든요 이 놀래는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어쨌든 어, 그... 빠져서 들어갔다가 어. 놀래서 드렁이 들어가야 되니까 드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데뷔작이었던 태환은 어 그때부터의 멘탈 공개가 시작된다 어 당황이, 당황을 했겠지 영화. 들어가서 질문을 해야 돼 <웃음>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웃음> <웃음> 사앙 <사은> 춘은 <춘추는 웃음> 어떻게 되시냐 <사은 웃음> 이런 거라도 물어봤지 아무것도 <하모것도. 웃음> 그냥 싹 사라졌다 아무것도 암전 <웃음> 응. 음. 음. 암전 그냥.. 들어갔는데 멍한 멍 한거지.. 어. 드라큘라 백장님이십니까? <목소리> 오셨군요.. <웃음> 더 대박인게 제가..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 어떻게..라는 말이 바깥으로.. 어떻게라는 말이.. 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대로 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준수가 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면서 그러면서 동상을 보면서 이게 <웃음> 질문 안하시? 따와 봤는데? 아니 형은 태화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나 끝났어요 조리마에 <웃음> 나이 <웃음> 됐어요. 나 <웃음> 나 <웃음> 끝났어요 그러자마자 형 <맞아요>, 이제 <웃음> 변호사라고 그러지 그런... <웃음> 질문이 참 많으신데 질문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질문이 한 적이, <웃음> 질문이 한 적이 <웃음> 없는데 <웃음> <웃음> 변호사라고 <웃음> 그러 질문이 많으신거야 그런거 어. 같아 나이가 어. 드셔가지고 한적이 들렸던 거같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때 이제 정신 딱 들고 다시 시작을 했죠. 아, 그그 뒤부터는 다행히 넘어갔고 그래도 잘 넘어갔고. 얼마나 계속 속으로 미안했을까. 구독, 좋아요, 컴!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OX를 할 건데, 시청자분들의 네. 질문. 아 어, 야한 거 물어봐도 돼요. 하하하하. <웃음> 하하하하. <웃음> 김무영. <웃음> 김준수. <웃음> 김무영이다. 예스. Yes. 나는 김준수가 김무영보다 좋다. 네. <웃음> 예 아니요 아 솔직해 괜 김준수가 김우영보다 좋다 김준수가 김우영보다 좋다? 나 아니요? 앗! 아니 이게 이게 형 이상해요 이게 무조건 땀이나 땀 나는 것 때문에 그러네 아, 왜 땀이 이렇게 나지? 아니 당황하셨어요? 괜히 귀찮은요 이게 아뭐 어, 뭐라고? 확인. 자, 다음 질문. 제이 와와와와 물결표 별표 님 별풍선 열0개 쟁취의 누 숨겨진 여자를 생기. 알고 있다. Yes or no? 몰라요. 너. No. 집중해. <웃음> 흔들리지 마. 와 <웃음> <오>! 정확히가 <웃음> <정황해. 정황해>. 맞네요 <웃음> 정확하네 <정황해. 웃음> 그러니까 이상해요 맞는 <웃음> 게 하나도 너 일부러 티빈 거 넣을 거 <웃음> 맞는 <웃음> 게없 <하나도 없어. 웃음> 맞아 <웃음> 정확하게 나오네 자 다음 질문 내가 김무영보다 잘생겼다 <웃음> 아니요 아 <웃음> 이계가 반대네 정확하네 <웃음> 얘 정확하네 <웃음> 다음 질문 준호님 별풍선 열개 땡큐 준호의 방송 다음 <웃음> 방송에 또 나올 예정이다 나는 준호의 방송 불러준다면 또 나올 예정이다 예예 예예 가시죠 좋겠다 일단 오기는 온다는 거네. 이거 잘 오긴 나오네. 좀센거 하나 해 주세요. <웃음> 센 거.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웃음> 좀센 거. 나이한 입선 열기내 인상은. 네, 센이다. 아니다. 아 그건 아니야. 나도 좀 아는 게있는데나 아는 게 있다. <웃음> 뭘, <알아봐. 웃음> 아니, 뭘 알아? 뭘 알아? 아니 이게 뭘 알아? 아, 내가 들은 게 있어. 뭘 들은 게 있어? 아, 아니라니까요. 그래. <웃음> 맞은댔나 봐. 뭐가 전이네 뭐요?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아니 뭐 준수 형 노래로 모창 가볼까요, 그럼? 일단 맞고가... 간단하게 드라큘라에 나온 넘버 중에 하나 살짝 따라해 볼게요. 아 음악 없이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모창으로 드라큘라 넘버 중에. 오케이. 아, 음. 또 모창하면 이도진 전에 진태화가 있었죠. 왜이 아. 아. 내가 의심하게 되나 무엇이 옳은 길인가 내 사랑의 선택 그댈 위해 나 멈추네 네 여러분, 여러분. <웃음> 그 정도는... 진짜 비슷하다 <웃음> 자, 자, <웃음> 그러니까 으로 이제 어떻습니다감사합니다자 여기까지 그러그까 앞으로 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그해주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시간 되시면 6월까지 여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또 여유 부리시면은 또 무영영처럼 8개월 동안 하는 동안 이렇게 못오실수 있으니까. 근데 여유는 가지시되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음. <웃음> <웃음> 어, 진태와 검색하면 인스타 나오니까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거는 또 없나? 어, 네. 별 별하? 별하. 저희 팬클럽 배, 팬클럽 별하입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시고. 음. 하나, 둘, 셋.